특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어느덧 두 번째 이야기 주머니도 다 채워졌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주머니를 채우기 전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하고 싶었지만 영상 흐름상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이나마 풀어보려고 해요. 영상을 만들면서도 이게 과연 재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귀신 TMI 외전 시작하겠습니다. 드고기 한나라의 왕자와 관련된 귀신이라서 그런지 드곡이야기는 사대부 남성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드곡이야기가 워낙 많은 책에 나와있기 때문이에요. 소문이다 그렇듯이 드곡이야기도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그 내용이 점차 과장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드곡 영상에서 나온 이야기는 드곡 이야기가 가장 처음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당배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만 다룬 것입니다. 국당배어속의 드곡은 병든 대군의 머리맡에 앉아있기 대군이 병에 걸려 사망하게 만들기 밤에 검은 고탁기 부인의 꿈에 나타나 자랑하기 정도의 일을 했죠. 이 책의 저자인 정태재가 살았던 시기와 임평대군의 사망 시기는 서로 겹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드곡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돌던 소문을 적은 걸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과장되어 갑니다. 정태재보다 약간 더 나중에 태어난 구수훈은 이순록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에서 등장하는 드곡은 조금 더 대담해지죠. 드곡이 귀신임에도 대낮에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순록에 따르면 드곡은 임평대군의 집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대낮에 나타나 담이나 지붕 위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갑자기 큰 장독이 날아와 마당 한가운데에 떨어졌는데 장독이 깨지지 않았던 일도 있었죠. 드곡은 성호사설에서 본격적으로 인간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옥창군의 집에서 야차와 함께 용마루를 타고 다녀 이를 본 사람들이 다 달아나 숨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귀신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심지어 드곡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드곡 때문에 괴이한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공포에 떨자 임평대군은 드곡을 막기 위해 총을 쏘라고 명령했다고 하죠 하지만 귀신이니 당연히 물리공격은 통하지 않았고 드곡은 나무에 숨어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귀신이야기에서는 남귀보다는 여귀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은 귀신보다는 누명을 써서 죽은 귀신이 더 한이 강하고 두렵다고 여겨지죠. 게다가 드곡이야기는 조선의 왕자와 관련되어 있으니 당시 사람들이 더큰 흥미를 느껴 이야기가 점차 과장된 것도 이해는 됩니다. 사실 창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호살령굿이라는 굿으로 창기와 호환을 막을 수 있거든요. 호살령굿은 황해도에서 하는 굿으로 조상 중에 호환을 당해 죽은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굿입니다. 이 굿은 호영산 마누라가 마을로 내려와 자신의 새끼를 부르고 굿을 받아 먹은 뒤호살령 그러니까 범을 불러 사람 대신 개를 잡아먹게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호환을 막을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구세 과정에서도 대충 알수 있다시피 호살량구세는 호살량과 호영산마누라가 등장해요. 호살량은 호랑이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지만 호영산마누라라는 역할은 대체 누구일까요?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서는 호영산마누라가 호랑이의 아내 즉 암컷 호랑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역할이 암컷 호랑이가 아닌 창귀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호살령구세는 호영산마누라가 자신의 새끼를 부르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호영산마누라가 암컷 호랑이라면 자신의 자녀인 어린 호랑이들을 갑자기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호영산마누라가 창귀라면 창귀 중 하나인 유콘이 자신의 인간 가족들을 불러 호랑이에게 바치기 위해 자식을 부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죠 한편 호영산마누라는 극의 후반에 호환을 막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자신을 물레가락으로 찌르면 자신이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호살량과 호영산마누라가 민가로 내려와 사람들을 잡아먹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호식총에 가락을 꽂아두는 행위와 상당히 비슷하죠. 자신의 자식들을 부르고 물레가락에 찔리면 나갈 수가 없어 사람들을 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설정은 암컷 호랑이보다는 창기와 더 비슷한 설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호영산 마누라가 암컷 호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창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불가사리와 장산범 이야기에 잠깐 등장한 적 있는 맥을 기억하시나요? 맥은 중국의 상상 속 동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실제 동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불가사리와 맥, 박후의 유래에 대한 흥미로운 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상 속 동물의 맥이 실제 맥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이 주장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동남아시아의 맥이 중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중국 사람들은 자신이 본적 없는 신기한 동물인 맥을 상상 속 동물이라고 생각해 중국 괴물인 맥이 탄생했으며 그 맥의 일부 특성이 우리나라에 전파되어 독자적 존재인 불가사리가 되었고 그것이 또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의 괴물인 바쿠가 되었다는 설이죠. 꽤나 그럴듯한 주장인 게 불가사리와 맥 박후의 생김새는 실제의 맥과 많이 닮았습니다. 맥은 몸은 곰이나 돼지같이 생겼고 코는 코끼리처럼 긴 편인데 이는 불가사리를 비롯한 상상 속의 동물들을 묘사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죠. 한편 맥 중에서도 동남아시아에 사는 맥은 말레이 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레이 맥은 마치 판다처럼 얼굴과 다리 부분은 검고 배와 등 부분은 흰색이에요. 이 때문에 불가사리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말레이 맥과 유사한 생김새를 가진 판다의 특징이 더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철을 먹는 무시무시한 괴물인 불가사리가 뜬금없이 죽근을 먹는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말레이 맥과 괴물 맥의 이야기를 들은 조상님들이 괴물 맥의 설정과 판다의 특성을 섞어 새로운 괴물인 불가사리를 만들어냈는지도 모르죠 물론 실제로 불가사리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추측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 주머니를 들고 새로운 귀신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주머니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